매를 잘하니까 드세요. 좋아요. 기장도 맛이 만능까요 스테이니가주금시라고그랬죠 네. 니고고 세사이즈 정도 줄이고 있습 품도 이렇게 줄일 것같습 기장도 이만큼 줄일 겁니다. 허미 기장 줄어들고 어깨 줄어들고 품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래 뛰어낸 걸로는 목도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박으면 쭉 늘어나버리거든요. 이렇게 박는 방법은 이렇게 라이롱으로 먼저 꺾어가지고 <놀번호> 보이죠? 쭉 늘어나니까 박으면 쭉쭉쭉 늘어나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리고이 깍데기라고 합니다. 깍데기 이걸 대고 박으면 돼요. 했습니다. 무스탄이 너무 낡아서요. 뒤집어 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가서 얘는 문화를 해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 미크를 살려서. 젖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윙크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있어요 속이 더러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는 윙크를 넣고, 큰 것을 잘라가지고, 윙크를 안쪽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면으로도 을수 있겠죠. 실크스카프를한장딱 하면은 하면은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주머니가 아프었잖서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넘은 옷이 새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미싱으로만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헌봉을 한 겁니다 헌봉 오늘은 이렇게 옷을 라운드로 목이 없이 만들어 달라고 이 사진을 보내 왔어요 이게 일본에서 보내 온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야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선대로 그대로 파내면 이렇게 파내면 라운드가 약간 파내 기울을 좀 파내고 그러면 라운드가 좀될것 같아요 이렇 약간 이렇게 파야 되겠죠 이게 둥그렇게 돌아가요 이건 일자로 지금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를 쳐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면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 둥그렇게 가지고이섬면는 지금 나가랑 섬이잖아요, 반나가랑섬이 이렇게. 이렇게 쳐내고 정장섬에처럼 이렇게 이것도 달겠습니다. 폭이 너무 넓어요, 지금. 카우스를 없애버리고. 기장이 안 나오면은 소매기장이 21, 22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장이 안 나오면. 이 정도 지금 잘라져 나갈 거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다틀 잡아 나서이 정도에서 소매가 시작돼요 그 밑에 지금 달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절개를 해가지고, 약간만 쳐버리겠습니다. 흠이 너무 커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나오는건가 볼게요. 대충. 44가 나오면다 44. 상동이 44가 나아 엄청 큰거죠 40정도맞춰서한 2인치 이쪽 2인치 이쪽 2인치 해서 치겠습니다 뭐 앞에는 지금 샤링이 별로 없어요 앞에는 없으니까 앞에는 그대로 왔기대로 주머니가 있으니까 주머니를 피해서 이 안쪽을 달리겠습니다 안쪽을 뒤로 거죠. 주머니를 피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일하게 살았잖아요 이걸 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여기서 2인치, 씩 잡아가지고, 쭉 잘라내버리겠습니다, 통도좀 작게 하고, 목뭐 없애버리고. 이 정도는 파야 되겠죠. 제가 이 정도 파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인치 정도 되겠죠? 10인치는 생각할것 같아요. 제가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구상을 해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죠. 무릎 위에서, 무릎 위에서 6인치 정도. 뒤품도 문제정이 크죠, 이제. 보통 14반 정도, 14, 14반인데, 요건 한 15고 나갑니다, 근데 또 뒤품이 너무 적으면 옷이 또땡겨지지고틀어집니다 오래된 것들은. 뒤품은 될수 있으면, 뒤품이나 아품은 좀 여유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다트를 뺄 때, 이선에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뚝 이렇게 뺐 겁니다. 우직선으로 우직선으로 한번 재단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 분리를 해야 되겠죠? 양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만 잘라야 되겠습니다. 양을 기장을 많이 줄이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한 인치 반 정도 여기서. 틀어지게 가야 되겠죠. 중심이 여긴데, 여기 여기가 이고 중심이 여긴 것 같아요. 주머니에 피해서 이렇게 가도 될것같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1인치잖아요. 이렇게니까. 이 여기까지. 파란 걸로 해도 되네. 이제 칼로 밀어야 되겠죠. 이거를 떼어내고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떼어내면 요것도 진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약간 그래도 좀 올려야 되겠죠? 지금 올려주겠습니다. 이정도나 한 중앙 이열입니금 중간 지점이 중간 지점 여기 맞죠? 이렇게 아래 여기에 중간 어디입니까? 여기죠? 쫙 자르면 되겠죠 안쪽을 자르고 이렇게 어깨를 재단해야 되겠죠 16이나 됩니다. 15 15 반이나 되는데 보통 6 6이면 15정도 되잖아요 1 c m 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낼거거든요 덮고 따내야지 따내면서 무조건 따내버리면 곡선이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다 가면서 따내야지 4인치 반이죠? 5인치 정도. 여기 따면 될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네킹이 배웠더니, 이쯤 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따면은, 아 맞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래 한쪽만 따겠습니다. 박가넘길거니까 똑같이 따야되잖아요 저쪽을 이쪽으로 이쪽은 먼저 따야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저쪽에도 한쪽부터 따야요 가내야 되겠죠. 이가시 <목소리도> 똑같이 따내야 되죠. 아 응, 네,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따 버리겠습니다. 따 가지고 덧대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지금 이쪽에가 지금 이렇게 이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지처럼 쳐버렸습니다. 그는한 번, 마네킹에다 입혀봐야죠. 음. 지금 마네킹에다 입혀봤더니, 여기를 라운드를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라운드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라인만 쳐주겠습니다. 라인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가시랑 맞춰서 자르면 되고요 우선 이쪽도 이 가시랑 안해줘도 될것 같아 얘기를 박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를 박고, 나서, 이렇게 싹, 시접체를 해가지고, 뒤에도 박고, 싹 박고, 하, 그것 먼저 해야 되겠죠. 이. 다트에 이거 박아주고, 막기 박아주고, 내건 박아 뒤집으면 되고, 안쪽에 앱이, 안쪽에 우란만 달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원단 안에다 대가지고 그 다음에 우란을 여기다 박을 겁니다 여기다가 잘라지 양을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박아 넘길 거 아니에요 박아 넘겨서 우란을 여기다 이렇게 달 거잖아요 그냥 달아 놓으면 허전하니까 자를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시접을 보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 차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몸판하고. 손으로 이렇게 밑에서 넣어보면서 감각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려는 낫지만은 손에서 안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감각을 알수 있잖아요. 한 바퀴 뺑 눌러가지고 테이프를 쳐줄 겁니다. 아마 테이프를 쳐가지고 여기도 튀어나온 놈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튀어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박아줄 겁니다. 먼저 박아주고, 싹 테이프를 뺑 눌러서 칠 거예요. 일단 쳐주면은 오므라들죠, 이 테이프를 치면서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좀 오므려 줄 거예요. 이것도 싹, 밑단부터, 밑단도 당겨주면은, 너무 벌어졌으니까, 박아주면 자연스럽게, 이지가 들어가죠. 아무리 정확히 박아줘야 나중에 박을 때게 정확히 박아야 아무리 정확히 떨어져니다 아무리 국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영보이겠습니다 여기 엎기잖아요, 지금. 약간, 하카림을 좀 넣어서, 안, 땡겨지면서 박습니다. 많이 땡기면 안되고 약간만요. 여기는 그냥 박아도 되겠죠? 돌아가는 데만. 여기도 돌아가면 데죠? 약간만 이렇게 넣 나완할때잡아줘 음. 밀어넣어야 되다안 내려주면 쭉 밀려가지고 이 같은데요. 이쪽도 박았거든요 이쪽은 잘 막아진 것 같습니다. 는데 이렇게 났을 때떨어지 떨어지는 게목 받고. 박아서 넘겨가지고 방에 손바느질 해가지고 우라 씌우고 그리고 우라 정리하고 옆에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 해면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잡아주면잡 잡아주고 한 번에 쭉 가보면 됩니다. 공중이면 가도 되는데 공중이 한쪽에 있어서 갈라면 귀찮으니까 미싱으로 박으면 요 이렇게 했을 때는 미싱으로 박아도 돼요. <웃음> 뒤에만 박고 어, 여기로 안 박았네요 테이프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제 핀발을 해놔서 그냥 박으면 됩니다 쭉 박으면 됩니다 휘접을 일정하게 박으면 됩니다 내비를 박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시접은 5밀만 박아야지. 많이 박아 놓으면 안 이쁩니다. 이것도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야죠. 이쪽은, 이쪽은 잔잔히 놓이는데, 이쪽은 이쪽 밑가시가 당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원인이. 이렇게 놓으면 제대로 안 맞잖아요. 당기고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놓여야 되는데, 안 놓이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 다 챙기 겠 나중 에잘라는힘되 겠죠？털 은 늘려 드는 편이 제대 나오 라고, 보겠 습니다. 땡기죠. 어차피 이건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복선을 만들었 아까 넣었던 자세 그대로 집어넣으면냈던자리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밖에서 안 보이죠. 마인이진짜안 돌아갑니다. 끊어져가지고. 어차피 우라가 지나갈 때 열이 지나가거 달아야 되겠죠. 여기 보통은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해야 될거겠지안 그래도 됐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한번 박아줬으니까 나중 에 뜯으면 되고요. 나눔에 하기 위해서. 그만 안에서 시어주기 위해서 떼어내는 겁니다. 소매 달고 소매 먼저 달고 이단을시쳐야 되겠죠 이것은 쫙 뜯어도 됩니다 14분의 1이4분 항상 섬에 잡을때는 여기서 이정도는 핫카링을 많이 넣어줘야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줘야돼요 약간만 이렇게 땡기면서 약간만 넣어주고요 당기면서더넣어주는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넣는거예요이거는 많이 넣어줘야돼요 내가 넣을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요 손에 잘 뜯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안 봤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락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넣으면 어 됐어. 소매 달 때는 시집을 정확하게 박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미싱으로만 한 겁니다, 이게. 공조이 못지않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 정상이죠? 정장 소매아요 정상입니다, 소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끈을 넣어서 당길수 있게끔, 당겼다 놨다 하게끔, 끈을 넣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밑단을 잘라가지고 대, 내, 달아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다 실크 스카프를한장딱 하면은, 하면은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주머니가 오포켓에다가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넘은 옷이 새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미싱으로만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게 나는 왜냐면 금로만